정이고있어이라너팬티어옷 잡아봤어. 나또 쉬기 바닥에 붙였지. 똥 레일이 생겼어요. 지금. 아, 아, 아. 거의 숨어있는다고 씨안 짜는 줄 알아? <웃음> 아아.. 아아.. 아아.. 아아.. 아아.. 아아.. 아아.. 아이고 잘해.. 아이고 잘해.. 아이고 엉덩이 부서거 봐.. 어휴 저기 가있어.. 오줌 튀겨 오줌 튀겨.. 씻어야겠다 이거 공짜로 받은 거 이것도 그냥 받은 거 이거는 제가 샀어요 어 r e you m u m Where's your fatty? Good morning, hosu. p i a a 지0시 31분 저는 이제 회사에 갈 거예요 월요일은 오후 1시에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는 날입니다 영거를 타고 회사에 통근하고 있어요 너왜 나와있어? 진짜 미치겠네아 뭐해 형색 아예 입었어? 대단하다 무슨 열기구 같아 빨 벗어 아 꼈어 완전 어, 이거 에일이야! 팬츠 입게! 양파 도 칼린에 아좀 남았는데, 고양이를 보려고 일찍 와서 산업을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쉬려고 합니다. 듀, 캐슬이 왜 이렇게 잘 타? 정세기는 또 저러고 있습니다. 저는 방면문을왜산 걸까요? 1라 아지마좀 내려오라 그래. 어, 에이리가 내리러 간다. 야 에이리가 내려오래. 진짜 웃긴다. 니네 에이리 오니까 내려오는 거야. 있어요. 무만행